자 다음은 진나고 뭐야 이게 맥주 맥주라고? 괄괄괄괄 네. 여기 컴퍼니... <웃음> 새로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익숙한 게 새로운 거 별로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콜라보요 이런 건가? 민트초코랑 소주 합친 이런 콜라보? 어. 허니포터 팝콘 따단 냄새 한번 맡아봐요 오! 어.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달달한 그냥 허니버터 냄새 나요. 어야 팝콘 알갱이가 굉장히 크네요. 노래방 뻥튀기 같이 생겼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우와. 맛있다. 야뭔가하 그래. 나 맛있냐? 나 완전 완전 내 취향. 영화관에서 파는 솔티드 카라멜 팝콘. 약간 그런 느낌. 완전. 음, 음. 그 허니버터의 달콤함이랑 콘소메맛 팝콘 짭짤함이잖아요. 둘다 있어요. 와 이거 무서워서 안 먹을 것 같은데? 그 마약같이 그냥 계속 집어먹는 그런 밥. 한 입에 넘겨 넣어도 돼요? 네. <웃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웃음> 와 이제대로 많이 먹는거나 처음 먹다 민족 이게 9월 세븐일레븐 판매량 1일에 와 인정합니다 1등 할만하다 얼마야? 1500원 와 여러분 이게 1500원이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은데? 그냥 무난하게 맛있어서 4점 줍시다 5점! <웃음> 만점! 무조건.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시중이 파는 과자 팝콘 중에 제일 맛있어. 거짓말 안 치고 오늘 집갈때 사갈 거예요. 어. 뭐야 이게. 맥주. 맥주라고? 네, 어메이징 브링 컴퍼니랑 진라면이랑 콜라보를 한 건데 네. 진라겁니다 과일과일과일과일. 네, 여기 컴퍼니... <웃음> <웃음> 그냥 맥주인데? 깔끔해. 이거 그런 거잖아요. 유동 골뱅이 맥주처럼 상표만 그렇게 쓰고 맥주는 그냥 잘 만들고. 못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맥주, 그런 탄산 많이 없습니다. 그죠목넘김이 음. 좋아요. 음. 맛이 강하지도 않고 영하지도 않고 딱 중간 맛이거든요? 무난한 라고 맛이다. 상표만 귀엽게 해가지고 인지도를 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3점, 그냥 무난해. 쓰는 그냥 맥주다. 2점. 힐러랑 딜러. <웃음> <웃음> 우와, 뭐야 이게? 너무 귀여운데? 로스트크 소서리스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하치킨 마요가 딜러고, 힐러는 고기 짬뽕. 넣을게요. 자, 얘는 힐러. 진짬뽕 국물에 얇은 면발이니요 지금 섞여가고 있는 딜러. 마요네즈가 들어있고, 불닭 느낌 나죠? 힐러 드셔보세요. 고기짬뽕이라는데, 과연 고기짬뽕 맛이 날지. <웃음> <웃음> 힐러 깎인다. <낀다. 웃음> 힐러인데? <웃음> 아, 어, 아, 국물이 좀 독해. 고추의 매움은 있긴 한데 총양으로받았을때 별로 안 매워요. 약간 진짬뽕인데 고기의 그런 느끼함이 좀 가미된? 딜러가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요? 얘, 난 얘가 좀 기대되네. 아. 남자들도 딜러를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김마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뭔 느낌인지 알지? 아 이거 그 맛이다. 까르보불닭.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매워. 까르보불닭 고급 버전이기 때문에 맛은 있어요. 근 이게 2800원이에요. 아 성인들의 라면이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 안 쓰고 살 수는 있겠지만 아 그래도 2800원은 좀손 놓지 않았나. 힐 1점? 이거는 3점? 어! 베라다! 어 진짜 차가운 건가? 어, 먹자 먹자. 이건 농심이랑 베스킨나빈스의 콜라보 작품이고요. 어허. 바나나 킥 아이스 모찌입니다. 어허. 이렇게 3개가 들어있고요. 모찌! 아우 귀엽다! 진짜 조그매요아 어, 떡이야 그럼 겉에가? 모찌, 모찌. 어, 완전 맛있겠다. 이거 모찌야. 돌인데요? 어 진짜 맛있다. 진짜 신기해. 그냥 바나나 퀵 맛이야. 바나나 우유 맛도 나고. 맛있다. 음, 나쁘지 않아. 바나나 퀵 좋아하면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영화야? 어, 비싸 것 같다. 3,900원. 맛은 훌륭하나 3,900원? 가격이 약간 조금 서민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은 아니다. 차라리 그돈 주고 엑설런트 사 먹자. 근데 배라 모찌 맛있는 거 많아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모찌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고 아이스크림 안에 또 모찌가 있어요. 퍽안 달아서 좋다. 애들들 주우도 괜찮은것 같아. 하나 먹어야 만족스러운 맛. 응. 두개 먹으면 좀 한지 물려. 아, 가격 때문에 짜점저 5점 3.5점. 아, 저는 원래 모찌를 안 좋아해서 그런 아, 4점으로 합시다. 모찌를 안 좋아하는 건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맛은 잘 살렸다. 근데 개인적인 감정과 맛 까지 이제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경쟁이 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피자국지랑 팔도 비빔면이에서한국서 신피자인데 불고기 피자고 그위에 팔도비빔장을 뿌린 거예요. 에옛날에 아, 우리 팔도비빔면과 파리바게뜨 콜라보 서한 먹었었잖아. 그서 굉장히 그때. 안 좋았었거든요. 에서한국에데 네, 피자를 보통 핫소스 없이 못 먹어요. 전 진짜 그냥 핫소스를 진짜 거의 번복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식감이 다채로워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팔도 그 비빔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 석자로울립니다 지금 놀랐어요, 약간. 더 들어가면 어떨지 한번 제가 뿌려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네. 갑자기 한국적인 맛이 나요. 전 이게 한식가 생각해요. 비빔밥 같다, 비빔밥. 난 이거 했으면 좋겠어. 누룽지에다가 토핑해가지고,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입천장 닦아줘요. <웃음> 피자 도우에 들어가 있는 야채들과 고추장 소스들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피자 핫소스 뿌려먹는 것보다는 더 새콤달콤한 맛도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판에 14,900원 있 거거든요? 괜찮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혼자 시키기도 괜찮고 도루 시키기도 괜찮아요 맞아 4.5점! 아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그난번에 찍어왔던 었 그런 콜라보 제품들은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음. 왜 콜라보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도전적이었다는 라 음. 평가를 많이 내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 완전 대성공입니다, 진짜! 이런 콜라보는 옳습니다 제일 맛있는 건팝콘저는 혼자 집에서 박스로 댕겨놓고 인간 사료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라보 음식 제품 알아보기! 세공! 대성공!